디지털 펌 같은 경우는 기본 와인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, 네. 그 많은 방법에서 차이는 없고,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를 덧대는 거, 그다음에 서로 덧대서 말아 들어갔을 때이로트와이로트 사이의 이, 이 격과 벌어짐 주위에서 많은 거. 네.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일반 로트 보다는 디지털 로트가 무게감이 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텐션이라든가 고무줄 밴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음... 그러니까 우선은 어,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로트에 부직포를 대서 하는 거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닌데 이런 모양의 부직포를 안으로 밀어넣어서 열이 두피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끔 하는거 네 첫번째 이걸 쓰는걸 보여드릴게요 네. 똑같이 섹션을 나누고 넓이라든가 이제 폭은 똑같이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. 네. 섹션을 하나를 뜨고 빗질을 밑에서 한번 위에서 한번 해주신 다음에 손으로 잡고. 네.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홈에 네. 두 손가락을 집어넣어요. 네. 그 다음에 이 잡은 이 섹션을 그대로 안으로 당겨주세요. 네. 그다음에 뿌리끝까지 쭉밀어놓으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한번더 꼬리빗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시 빗질을 한번 안에서 겉에서 네. 잡아서 빼두고. 를 잡아주시고 쭉. 를 해서 일반 펌과 마찬가지로 그대로. 한방더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이 부직포를 덧댔기 때문에 섹션을 뜰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간이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네. 그래서 위에서 랑 마찬가지로 이것까지 감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감안을 해서 맞춰서 떠야 돼요 왜냐하면.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땐이 정도가 되는 건데 네, 그렇죠. 이게 들춰보면 너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, 그래서 네. 조금 더 위로 가서 그대로 다시 한번두번 번. 잡아서 다시한번 섹션을 잡아서 그대로 두고 오른손으로 식구를 두 손가락으로 잡고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이 네. 네. 네. 네. 네. 이런식으로 포개지게 아. 자 하나 더 한번 두번 그래서 빗질을 할 때도 이 모발이 뿌리쪽이 여기가 빗질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. 여기서부터 꼬리피을 뿌리에 대가고 싹 끌어 올려줄 수 있는게 좋아요. 네. 끝까지. 네. 아무래도 두피에서 이 부직포 사이에 한 3mm 정도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. 말아 들어갈 때 열펌이기 때문에 연화된 상태라서 너무 세게 당겨도안 되지만 너무 느슨하게 되면 여기에 두피와의 이격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꿈틀 수 있거든요. 네. 조금만 더 안까지 딱 안착을 시켜서 그정은 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해서 옆에서 봤을 때 나중에 이런 형태로 포개질 수 있게끔 네. 그 다음 이제 요거를안 쓰고 하는 방법 네. 아, 이거를 안 쓰는 방법이 아니라 여기 위에다가 겉부직포를 대는 거네 똑같이 말아서 여기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구정만 시켜주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다가 네. 말아 넣어주기도 하고요. 네. 말아 이속 부직포가 있기 때문에 말아 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음. 접어주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 속부직포를 대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겠지만, 두피에서 열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요. 네. 이 겉에 부직포를 대는 이유는 뭘까요? 그 모발에 열이 직접 들어가는데, 그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보온 역할을 하기 위해 부직포를 대는 거니까요. 네. 보온 역할도 있고, 보습의 역할도 있어요. 보습의 역할. 네. 이 부직포가 네. 이 물이 일기가 있는 상태에서 열을 주고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펌이 이루어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열이 들어가는 동안 보온의 역할도 해주지만 이 습도가 적정하게 고르게 유지될 수 있게끔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. 음. 자, 어,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. 꼭 부직포를 대지 않고 네. 겉부직포만 사용해서 와인딩을 들어가는. 말고 이 부직포의 윗면이 아니라 아랫면이 네. 조금 더 가깝게 네.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, 이쪽 네. 위쪽, 위쪽으로, 위쪽으로 된 다음에 아래쪽에서 한 1cm 정도, 1cm에서 1.5cm 정도의 엄지손가락을 양쪽을 대주시고, 네. 자 가운데에 손가락으로 중지로 네. 밀어 넣어 주세요 안까지 네.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고정을 시키고 꼬리빗으로까지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한번 <웃음> 고밀어넣고 네. 고정. 든든든든든 든. 하고, 요즘에 이제 요즘이라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속부식포를 잘안 쓰게 된 계기가 확실히 어이 3mm에서 4mm 정도의 폭이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또 간격까지 이제 더 플러스를 시키면 거의 1cm에서 길게는 1.2cm 정도의 간격이 지금 벌어지는게 보이거든요 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도한 대로 뿌리쪽 가까이 말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음. 이 소프지포가 이 위에 그 다음에 이소프지포가이 위에 로드와그 밑에 로드또그 아래 로드 사이사이에 간격을 너무 인격을 음. 시키기 때문에 잘안 쓰고 있어요 음. 특히나 이 정도의 길이가 이상이 되는 모바일들에는 많은데 크게 지장이 없는데 이렇게 짧은 모바일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짧아지게 되면 이 속부직포를 썼을 때는 사실상 이제 와인딩을 정확하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속부직포를 잘안 쓰고 이 겉부직포를 이렇게 와인딩을 할때 겉에다 대준 다음에 남는 위에 면을 이용해서 그 위에 로드가 두피에 닿지 않게끔 이렇게 덧대어주는 음. 거예요. 그래서 중점은 이 겉에 부직포가 이 로드 양쪽에 얼마나 균등하게 잘 포개지게 하는가 그 다음에 다 말았을 때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그 위에 로드가 두피에 닿지 않도록 얼마나 안정적으로 되어 있냐이렇게 음, 아. 와인딩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는 동안은 이소포지포를 사용하지 않고 이걸로 해갖고 이두 가지 모양처럼 네. 포개지게끔 만드는 연습을 하시고 요거를 네. 말아 본 다음에 디지털 기계를 조금 더 로드가 흔들리지 않고 깔끔하게 끼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 자, 이제 여기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. 네. 우선은 어, 티털 기기 한번 갖고 와 보세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와서 보시면, 지금 여기서 봤을 때. 위에 있는 파지를 안으로 밀어 넣었을 때 지금 이런 모양들이 생기죠. 네. 하나, 둘, 셋, 이렇게. 네.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이 정확하게 생겨줘야지. 지금 보면 밑에 루트는 아니더라도 여기 세 가지 로트 보면 붕떠 있죠. 네. 이 정도의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뜨거워요. 많이. 아, 네, 네. 네,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. 그다음 저... 네. 열을 집어넣어야 돼요 네. 자그 다음에 자 봐보세요 여기 보면 네. 이 왼쪽에 있는 선이네 네 개를 이용해서 네. 위에서부터 네. 차례로 꽂을 건데 네. 한번 지금 거기서 꽂아보세요 지금 딱 봤을때 어때요? 선이 네. 어느 곳은 여기 있고 어느 맞아요 그거 있고. 얘기하려고 한 거거든요 네. 그래서 롯데를 집을때 항상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어요 왼쪽이면 왼쪽, 오른쪽이면 오른쪽 보면 이 열이 들어가는 부분 네.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네.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항상 그냥 의식적으로 이선 있는 부분을 왼쪽 그 다음에 홈 있는 부분은 오른쪽 이렇게 해서 와인딩을 하고 이 연결선을 이쪽으로 다 동일하게 꽂아요 이게 단순히 시각적으로 봤을 때 지저분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고 나중에 다 말고 났을 때선 정리를 차례대로 탑부분 뒷부분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에서 순차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네. 선이 지죽박중 엉키게 돼버려요 네. 그렇게 되면 열 체크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뭔가가 빠졌을 때 다시 정리했을 때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네.